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 찾은 곳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경매장입니다 지금 한참 참치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3월경이면 이 참치 대란이 일어납니다. 참치가 굉장히 많이 잡히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이 부산 참치 있잖아요. 이거는 좀 선도가 좀 복불복이라 잘 골라야 되고요. 이 동해 쪽 참치는 선도가 좀 좋은 편인데 근데 가격이 좀한두배 정도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저렴한 이 참치를 잘 골라야 되는데 일단은 배가 단단하고 위아래로 빵이 좋은 참치 그러니까 등하고 배하고 좀 넓은 그런 참치를 고르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20kg대로 한 마리를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잘못 고르면 완전 낭패예요 그러니까 물렁물렁 하거나 그런 거는 절대 고르면 안 되는 게 바로 참치예요 네, 일단은 요두 마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구입을 할 거예요 근데 이날 그렇게 선도 좋은 것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걱정이 좀 많았어요. 그나마 좀 가격이 좀 저렴했거든요. 키로당 한8 0원 정도 이날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좀 재보면은 이거는 한 23키로 정도 나가고요. 저거 한 번씩 들어 이거 올리면 은 정말 힘들어요. 네, 요건 한2 2 5 k g 요정도 되는데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게 좀 이렇게 빵도 좋고요좀 어, 살도 더 단단 했어요 예전에 제가 집에서 내장 제거를 했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요거 내장만 좀 제거를 했어요 이제 항문 쪽 내장을 잘라내고 아가미 잘라 갖고 쑥 잡아 빼면 여기서는 쉽게 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방열이 잘 되지 않은 거라서 그런 것도 사실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래도 이제 한 마리를 사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네 상태가 이렇습니다 엄청 크죠 이 싱크대에 올라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에 비닐 깔고 손질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대가리부터 잘라내고요 대가리 하고 이제 꼬리를 자르는데 이제 꼬리를 자를 때 마디를 찾아야 되는데 마디를 못 찾아가고 좀 애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들 잘라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참치 심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잘해 가지고 프라이팬에다가 구워 먹기도 해요 예전에 영상에 보면 제가 한번 구워 먹는게 나오는데 뭐 그렇게 맛이 좋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한번 뒤집을 때마다 힘이 엄청 들어요 자 이제 가마살에 붙어 있는 뼈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소금 같은 거 뿌려고 구워서 먹어도 이제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가운데 칼로 이제 선을 그어주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이제 칼이 이렇게 잘 나가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큰 고기 잡는다는 게 집에서 그렇게 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새벽 시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띄어냅니다. 첫 번에 이 한쪽을 띄어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 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쪽 띄어지면은 다른 한쪽도 이제 손질하기가 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피를 먹었을까, 뭐 이제 그런 거를 걱정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그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살도 많이 무르지 않았고요. 네, 이쪽 한쪽도 마저, 어, 뛰어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분리를 했습니다. 그 이제 가운데 이제 뼈 같은 거 이제 제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한 번에 쓱 벗기려고 했는데 칼이 작기도 하고요. 중간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토막 토막 토막 내서 어, 껍질을 이제 탈피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밑으로 칼을 넣어서 이렇게 잘랐는데 이게 어... 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집에서 하기는 이렇게 좀 편한 것 같아요. 뭐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면 저 상태로 그냥 나중에 좀 보관해서 드실 거면 이제 껍질채 잘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잘라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렇게 미리 다 하는게 나중에 먹을 때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상태가 나쁘지 않죠. 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뱃살인데 뱃살 쪽에서는 갈비뼈 제거하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막을 쳐서 이제 껍질을 벗겼고요.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좋았어요. 자글자글한 마블링 보이죠. 네, 이거 마지막 가마살 쪽. 네, 그 다음에 이제 혈압류 같은 거는 다 제거를 했어요. 어느 정도 다 제거한 를 다음에 이제 수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거를 해야 돼서 해동지로 좀 감아서 몇 차례 이제 요거를 이제 갈아줬습니다. 소분해 가지고 이제 피를 빼는 게 훨씬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갈비 요거 이제 숟가락으로 긁어서 한쪽으로 다 모아놨고요. 아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요거 두배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대가리에서 두육살을 떼어냈는데 이제 뿔살하고 이제 머리 이제 정수리 쪽에 있는 살하고 입천장 그세 가지를 아, 빼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뿔살이고요. 네, 두육살은 이제 껍질을 그냥 이제 깎아내듯이 벗기면 돼요. 조금 이제 이렇게 벗긴 다음에 잘라내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깎아내듯이 하면은. 살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까지 잘 보여요. 네, 이렇게 해서 길쭉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천정에 또 살이 있거든요. 저는 그 머리살 중에서는 요 살이 제일 맛있어요. 그 참치 그 내장 젓갈이잖아요. 그거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제 썰기 전에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는 건데요 수분하고 피기하고꽤 많이 제거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혈압력 같은 것도 같은 잘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핏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껍질 쪽에 보면 핏줄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도 다 제거를 해주는게 좋습니다 붉은살 쪽도 잘라내 주고요. 이게 좀 힘줄 있는 데는 조금 질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시고 잘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뱃살이나 뭐가마살 이런 데 기름진 건 보통 저는 이제 3등분해서 잘듭니다. 지금 순살 자체가 한 12kg 조금 넘게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왔죠? 그리고 가마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뼈가 있어요. 이거 꼭 제거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이제 3등분. 23kg 짜리인데도 기름이 어, 꽤 좋죠. 그 다음에 이제 껍질 쪽에 이렇게 핏줄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보일 정도까지 깎아내서 과감하게 깎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거 숙성지 이용해서 저는 이제 보관을 했어요. 없으면 이게 해동지에 감아서 보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랩핑 하시고요. 네, 참치 같은 경우는 이제 결이 있어서 결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다르게 나오죠. 근데 제가 이렇게 손질을 좀해 보니까 아 이거 맡기는 것도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비용이 좀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비싸긴 한데 저 이거 하고서 약간 몸살 났었거든요. 자,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 그래 갈비살 어고요 이거 손질 맡기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음. 이거는 이제 샐러드용 만든 참치 깍두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필용도 좀 만들고요. 이거 이제 한 조각 이제 남아 있어서 이거 이제 초밥 하나 만들어서 먹었는데, 아, 역시 참치 초밥은 기가 막혀요. 네 이렇게 손질을 다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정말 다양한 부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생참치를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요 아직 시즌 안 끝났으니까 한번 더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워낙 양이 많아서 한 이틀 있다가는 이제 회덮밥도 만들어서 먹었어요 뭐 그냥 기본적인 야채 샐러드 사다가 만들어서 먹었고요 이 좀 비싼 부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해덮밥이었습니다. 김에 꼭 싸서 한번 드셔보세요. 자, 이제 내년을 기약하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뵈요.